안녕하세요. 그렇게 해야지. <웃음> 라면요. 오늘 라면 그 강조할 거예요. 근데 라면 하나 내가 하나 부셨어요 짜장면. 이게 신라면을 하려 그랬는데 신라면은 이게 갈라지지가 않더라고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갈라지지가 않아. 동그래갖고 안 갈라져서 내가 짜장라면을 선택을 했어요. 이렇게. 그냥 먹어도 맛있네. 고소하니. 라면을 하나 딱 넣어봐가지고 이게 바글바글 튀겨지면 이때 이제 넣으면 돼요. 다 아, 튀겨졌다. 기름을 좀 이게 빼야 돼요, 이걸로. 뜨거우니까 조심해서. 자, 이부터 부수면 돼. 이게 잘게 부스러지면 돼요. 아주 그 불을 아주 약하게 물엿, 소주잔을 한 잔. 1대1로 설탕도 하나.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요. 설탕이 다 녹았으니까 이거를 넣고. 이, 이 라면에 염물이 좀 스며든 게 조금 한참 뒤집어줘야 돼, 이렇게. 불 끄고. 이 숟가락 잡아봐. 물로 뭐 밀려나가니까 이렇게 딱 쌓아야 돼씹어야지 썰어 너무 굳을 때 썰면 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버들버들 하려 할때 그때 썰으면 돼요 가루 별로 안 나오잖아 너무 굳으면 파삭파삭해져갖고 안돼 약간 덜굳었을 때, 그때 잘라야 돼맛 좋네 맛 좋아? 음. 되게 파삭파삭하니 맛있지? 응 음. 고소하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달달하고요 맛있어라 <웃음> 라면 강쟁을요 이렇게 튀겨서 했는데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좋네요 <웃음>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